주치며저 세상의 사정을 얘기하러 온다 벌레를 씹으면 없는 목소리로 죽었던 나 나를 얘기하러 온다 은하 큰 정적 속에서 <웃음> 그 시절의 종이 다 지하에서는 뜨고 있음 사람들이 거무르고 물고 이를 마주치며 저 세상의 사정을 이야기하러 빨래를 심으며 없는 목소리로 즐거웠던 나날 아멘 <목소리> 하면서 어깨를 부딪히며 발 맞추면서 많이 웃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 눈구멍으로 아무것도 없는 어궁을 노려보며 거리에서 키 위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지면서 아직도 죽지 않은 너를 위해서 그 나큰 정적 속에서 보고 있지 졸래 미지 준비를 마치고 발 먹히면서 많이 웃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눈두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노려보며 거리에서 이 위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지면서 안직지 않은 너를 위해서 안직도지 않은 너를 데리러 거물는